m u l 도 좀,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네. 어, 저는 가능한, 저, 자유, 애국 보수, 예. 우파, 예. 뭐, 뭐, 저 자신이 그렇죠. 그렇잖요 예. 그런데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선 좀 비판적으로, 예. 왜 조금 더 잘해. 왜냐면, 옛날, 옛날 왕조시대에도, 예. 잉금지 않고 전화 이대옵니다. 예. 하는 신화가 가장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팽팽하잖아 전화 지나가시옵 하는. 중신은, 중신은 아니관심이잖아 예를 들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포시해, 예. 뭐 좋겠다. 네. 왜냐면 똑바로 해야 되니까. 예. 하면 제가 네. 경기가 오해를 받는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아, 저는 심지어 빨갱이라는 의혹하는 사람이에요. 더운 문장 가라. 아, 내가 42년 전에 해군에 근무할 때, 데이터에 관점을 깨시켰잖아요 빨갱이 6명이 타고 있었잖아. 그럼 내가 빨갱이를 죽인 사람이 빨갱이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게 웃기는 거야. 보수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아마 윤석열 대통게이 하나도 이야기하면, 네. 리더십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어렵네 어려울 정도로, 네. 이번에 개념이 없어요, 보니까. 그게, 김건희, 그, 배우자 김건희 의사하 자기 남편을, 그, 저, 택가한 게 있잖아요. 네. 그 서울의 소리 방송에, 이명수기자아요 네. 그게 MBC 막 방송 다그 보도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보면 딱 깜짝 놀랐어요. 남편을 농청하다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 윤식도 똥꼬집 있잖아요, 똥꼬집. 이 똥꼬집. 아, 저게 농청해서 말이라도 잘들으니까 대부분 산다. 이런 아. 막말이 노는데, 나는 아, 좀, 좀 심했다. 어떻게 네.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저렇게, 네. 그 아내의 집안 식구도 아니고, 밖에 기자는 대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아, 대상으로. 아. 저는 근데 이게, 내가 봐도 그게 공감하는 게 지금도, 어차피 부인들이 3 0는데 아니, 근데 지금 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네. 와, 그, 그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네. 네. 어, 청와대 이전이라는 거, 폐시하고 네. 네. 대통령실을 네.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네. 이거를 네. 첫 단추잖아요, 사실은. 이 본인이 직접 인수했을 때 브리핑한 유일한 그, 그 정책이에요. 아파트 도장처럼 맞다 있는 거야 네, 네, 근데 그만큼 이분이 어, 비중을 둔 정책이었다고. 근데 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맥기 많이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장점이 제한이 될 거다. 폐착, 폐착이죠, 폐착.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태원 참사로 인도된다고 보시네. 아니, 당연히 연결되어 있어요. 어, 어, 어.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내가. 구체적으로 지시시하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내가 근거를 다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네. 이게 왜냐면 경찰이, 예, 예. 전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끝나고, 어, 안전, 뭐그 종합 그 기인찰수는 가장 네. 경찰은 어째 실책하더라고. 근데 경찰이 실책 당연히 하는데 누가 아, 그 경찰을 그렇게 만들었나아왜 경찰을 그 서글 거리 경찰을 지직을 했? 서글 거리 만들었냐 어. 경찰이 피곤하게 서글 거리게 경찰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게이런을런 정부예요. 음. 왜? 음. 경그 어디 행정 안될거에다가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이상민 행 행정 안전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총경인사, 이상, 인사는 예. 내가 제창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지금 흔들겠다는 거야. 예. 그 이후부터 경찰이 완전 바뀐 거예요. 정권, 정권, 정권 취한. 정권, 취한. 정권 취한. 대통령 취한. 대통령 취한이 아니고, 대통령 취한. 정권 취한으로 완전히 일선 경찰까지 눈초 보기 시작한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점 참사가 났는데, 경찰이 예. 미리 그, 대비를 하고 참석 후에 또 이거 조치하고 이런 게도대리 우리 상식으로 이해 못하는 그런 현상이 신기해요.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구체적인 질문들 가셨는데 지금 이거 대통령 그 경호 경호하고 대통령 경호하는 부담 늘었잖아요, 그죠? 경호 부담이 예, 예. 그럼 아코르비스다 하고 지금 한남동에 유일하이 한 300년 정도는 거기서 멍청한 경찰이 그 배치가 되 있겠네요. 아무도 안 하면서 그냥. 그죠?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매번, f 일날 아니, 그러니까, 그날도 그렇고, 그전도 그렇고, 전화지안 아, 가니까, 아쿠로비스터한몇 명. 그 다음, 한동동에서 또 해가지고, 한 2, 3백 명은 항상 거기 배치가 됐을 때. 아, 그럼요. 그 다음에, 다가 아크로비스타도 주민들이 네. 항의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 어, 왜, 왜, 왜? 왜냐면, 지하 1개층을 완전히, 저, 지하 저 경호신하고, 경찰이. 그럼, 100명 좋아야지. 100명. 100명 도 좋았네요. 그럼, 뭐, 저, 근데, 뭐, 어제 내가 치고 20년이 다닌나는 경력, 배치 이야기를 네. 해드렸는데, 네. 평상시에도 아크로비스타의 경찰 경호원, 이 한계처럼, 완전히 지하 1층 차지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그, 저, 불편하고, 예.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월 29일 날, 예. 경력 운용 계획. 예. 경력 운용 계획. 예. 이란 말은 나도 생소한데, 예. 군병력처럼 예. 경찰, 그, 병력. 그걸 경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경력 운용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경찰에서 작성한 게. 예. 10월 29일. 예. 예. 이거 지금 민주당국이 이행석 의원이 입수해가지고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보면은, 그날 81개 기동대가 도심 집회 시위에 대비해가지고 배치가 됐는데, 1개 기동대가 60명입니다. 네. 그리고 81개 기동대 면 4,860명이, 4,860명이 배치됐다는 거 아니에요? 집회 시위에. 그런데, 그 중에, 1420명이 대통령하고 관계돼요. 자, 이거 보십시오. 대통령실 앞에 집회 시위 현장 있잖아요. 대통령 선 대통령한테 거기 1 1명1 0 0명그 예. 다음에. 그 다음에 서초동 그아크로비스타 예. 그때 그, 그, 거기서 그, 살았다. 그, 거주 왔다 다그 했으니까. 예. 거기에 기 예. 동대. 예. 120명. 이기 예. 예. 예. 예. 동대가 배치지또 한남동 있잖아 한남동 가지가 물론 이게, 그, 음, 그, 재원장에 음, 음, 음, 끝나고. 예. 끝나고 예. 거의 일주일막 11월 7일날, 그, 그 완전히 이사회가지고그 시작했거든요. 올해가 들어올 때, 네, 그가 그, 때도 예. 아직 그주 시작 안했때도 200명이 되겠2 0 0명 아니, 아니 한남 그, 아무것도 없는데, 도동동만 지키는데, 200명이 되 200명. 200명. 그래서 어... 합치면면 1420명이, 예. 대통령, 대통령실, 그다 한남동 관저, 아비스타 사저, 예. 이거하고 전부 다 관계된 배치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천 축제 현장에는 137명이 배치됐다는 말이에요 그 밖에 야, 그러면 청와대로 들어갔으면 남는 위금이 한한 500원 되네요 500원 빠지네요 그러니까 청와대로 들어갔으면 은 경찰들이 줄일 수 있는 병력이 강조하죠 저게 저, 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 동상경찰수장 있잖아요예 이인재 네, 네, 네, 네. 불러가지고 그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지리 네, 네, 네. 답변하는 게나잖아요 네. 이인재 자꾸 저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저... 어? 집회 피이가 많아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청에다가 기동대 유희근한테? 유아 기동대 지원을 아. 그 차례에 요청을 했대요. 네. 이 임대 용산 서장 말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번씩은 했는데, 집회 시대에 경력 부족으로 거부를 당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면은 예. 대원에서 111그 신고가 1 1번에 있었잖아요. 다름대사 악화당의 표행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한 4시간 정도 막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예. 그 현장에서 그저 경찰이, 그 배치된 경찰이, 제가 보니까 2시간 40분 전에 현장에서, 이틀, 현장에서 용산서 파견된 경찰관이 교통기동대 출동 긴급 요청을 해요. 2시간 전에, 2시간 전에. 2시간 40분 전에. 8시 몇분이니까 8시. 30분. 그러니까 19시 34분에. 7시 34분에. 네, 네, 네. 했는데 실제 배치된 거는 상 끝나고 85분에. 그러니까 1 1시4 0 분에 조금 만 시간 있분 남자, 3분 다음에 비폭 치는지. 그러면 이게 그 많은 백력들이 네. 전부 지폐 시뭐 지폐 시 책임 하나 있고, 차대 음. 이전 문제 가지고 해서 그렇죠. 양쪽 다 책임이네요. 그러니까 지폐를 안 했으면 또 내가 옹하는 건 아니고 그죠? 그그 지폐를 그안 열려는 분 용산사가 사저로드가 그, 뭐, 그 대형에 부산으로 그그 오는 바람에 등산 아, 괜찮았어 당연히 그그보화가보가거아니에 네. 그럼 그격력을갖다가보강을 네. 해주는 게 당연하죠. 보강이 안 돼서 참사 일어날 때까지. 그럼 경호처장이 뭐한안안 하고 하고 그걸 경호 처장이 뭐한 거예요? 경호 처장 그냥 경호 장보그경 근데 그가 직접 그 지금 일단 보시 보기가 좀 무리고. 네. 어떻게 쌓든 그거는 저 경찰청 차원에서 음. 왜냐면 종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청와대가 있을 때 종로 경찰서가 다른 경찰서에 비하면은 예. 그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 백도 임무가 있을 거예요. 예. 그 그게 그냥 경력이 잡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전혀 현실화 안 됐다는 거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 저, 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우었다고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의무 부담이 가중된 것 아니냐 어? 또 민생보다 경비에 집중했던 것 아니냐 이은빛 용산소장이 당시 CPC가 있었고 현장 대출을 분명히 하려면 진행이 있었다 하면서 일선 경찰들까지 이태원 참선의 일선 경찰의 우리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청와대 이전이 이태원 참사의 최선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그러면 솔찬수 씨의 은이라든가그동안이 백립 배치 얘는 이, 그동안 이 아, 그, 그, 그,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민주연구원 있는 그 부장 남그 부장이 음. 이 사건 터지자 바로 청와대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올렸다 내렸잖아요. 그때 이거 하기는 말만 대통령 <웃음> 대신하 <대통령>, 수사라 <웃음> 그때 내린 이유가 주사가 결론이 안 나서 진행 중이라서 선거 하다가 내리거든요. 그 근데 문재인식 차원으로 볼 때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죠? 문재인식 저 개인적으로는. 주사가 진행 중이라서. 일리가 왜? 있게 봤죠. 맞 그래. 봤는데. 네. 그게 굉장히 민감한. 민감라다 청와대 이전하고 결부 시킨다는 네. 게.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는. 음. 그게 굉장히 그냥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왜, 그게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안 됐고, 네. 이게 전후 사정이, 이게, 그, 이게, 저, 김희가 네.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네. 그그 민주영은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걸로 보물적이게 그, 그, 민감하게, 이게도둑놈 자가 지린다고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이런 문제, 이거, 해가지고, 뭐 되게 안 좋은 일하고 개입시키면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왜냐면 이정권에 매물이 그려 있어. 정부 대진운동하고 있는 데 있다. 매물이 그려 있다니까. 어, 그래서 어, 내가 그래. 전와대이으이자칫 한번 제한이 될 수도 있다. 내그얘기를 음. 우리 계속 그 예방 차원에서 얘기를 한거 아니니? 율장팀도 그게 너무 민감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요새. 그럼 율장팀도 이 문제를 너무 민감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좀더 나가서 지금 저 경찰 지라인 이런 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농산서장 이런 지라인이뭐 약간 막그 번극대? 뭐 그러니까 경찰이 지 방금 저... 저... 경찰이 그저 지금 경찰청 어저저 저... 저... 경찰국을 신설을 시... 하면서 네. 그 이... 안, 안상민 장관? 이상민 장관이이 양반은 많사 자체가 왔다 갔대 경찰국을 8월 1부로 예. 신설했거든요. 굉장히 예. 예. 안정부에 예. 예. 그때는 막 야당이나, 어, 이쪽에서 반대를 했잖아요. 예. 경찰을 갖다가 통제하라고 저런다. 예. 어? 예. 정치적 영향을 주려고 그런다 해가지고 막 반대하니까 그때 논리는 뭐냐면은, 어, 원래 저 행안부 장관한테 경찰에 대한 지휘 통제권이 있다. 이 얘기했어요. 예. 그 근데 이제 경찰국을 막 우리가 옥까를 같은 신설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독지 독재권이기 때문에 중령 이상 간부 인사는 내가 한다. 내가 재청하 내리으로 얘기했거든. 예. 그리고 경찰 그 뒤부터 완전 꿉들여 가지고 완전 민생 치안이 정권 치안으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닌가? 닙이서 경찰들까지 당연하지 자기 목적을 로지고 있는데. 그런데 경찰국 신설한 이후에는 뭐라고 하시더라는 요 요즘 이 특히 저 이태원 참사에 일어난이고요. 예. 경찰 책임을 놓고 막 자기까지 막 화살이 돌아오니까 아, 네. 나는 경찰 지휘통제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뭐. 아, 아, 계속. 아, 계속 보도 아, 아, 거리는 논다니까 나는 평안부 장관한테는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 지휘, 지휘 권한이 없다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는 경찰군 신설 전환 이야기하고 신설 후 특히 이태원 참사 후 이야기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경찰의 지휘책의 혼선을 행안부 그 장관 자체가 처리했다고 보는 거지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 쪽에서는, 어쨌든 일선 지휘관 쪽으로 해가지고 책임을 묻고 사태를 수습하려 하는 작전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추전, 추측, 추적할 때. 번외. 번외, 떠나보세요. 워낙 대통령 신임이 붙었고, 응. 중앙부은 후배죠. 고등학교 후배죠. 중앙국후배들이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 얼마나 보면겠어요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뜯보면무 그걸 보면고행걸안면서 그걸 보면서 그걸 행면안 그걸 에행서잘정해에서잘못해면서고걸 보면서 그걸 보이서그일보났고그거다면속조치보 제대로 못해가지고 걸보그 많은 사람이 사상자생그는데면서 그걸 는면서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걸 보야서 그걸 보 아니, 중앙복을 왜 하래? 중앙복을. 당연히 아, 행정안전부 장관분들. 1초 어, 넘는데 내가 대통령이 네. 뭐, 보떻게대요민안국장관분 네. 구속시켜가지고 수사해야 돼요, 네. 사실은. 아, 그러고 싶니까. 아, 구속수사해야 네. 되구나. 음. 근데, 근데 지금 그... 안 하고, 뭐, <웃음> 지난번에 동남아 수만 가시 때가지고 눈뜬 네. 뜨고 돌로좀더 고생했다 사고 이러니까, 국민들 보는데 대통령이 엄청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하구나 절대 안 짜게 했구나, 게는 거잖아요. 사실, 그그런 모심 만 보고. 그러니까, 그 행정안전부 장관을 러면 자기한테 오는 죄를 네. 벗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부일있경찰을 저를 미루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 뭐, 영상 대표적으로 용산, 경찰, 임 서장부터 해가지고, 네. 피자, 일 피자로 지정해야지고 술을 고잖아요 그거는, 안상 이상민 양반은 지금 피해자는 아니잖아. 그렇죠. 피해자는 안들어났다니까 지금. 그래, 알어 자기가 벗어나야 되니까.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비겁한 정권이야. 음. 어, 나는 비겁하지.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네. 수사하고 수사하고 이렇야 되는데, 네.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급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특히, 이런데 비극 앞에서 다 마음들이 안돼 있는데, 아니, 정부에서 이중하는 도록 말이야.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 그냥 그냥 아 중앙조사보고서 발표를 하잖아요. 네, 제가 그 이야기. 당연하지.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있따습니까어 오일 내내 출근길에 조문을 해요. 그럴 수가 없어. 아 조문 한번 하고 내일 다시 출근. 합동분향을 갔다. 여기 뭔가 자기가 뭔가 섬신 뭔잘못했다는 그런 거 일산가. 아 그다음에 이태원에 네? 갔다가 말이야. 오일 네. 연달아 조문을 하고. 아니 그자기뭐 그 제철감 느낀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쇼하는 네. 거. 그러죠 국민들한테. 감성발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그래. 그리고 아주 비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행사, 기독교, 불교, 제, 불교가 제일 먼저 했죠. 그 다음에 기독교, 그다음전 천주교까지. 네. 종교 추모행사에 빠지듯이 참가해. 그, 저, 종교가. 근데 거기 가서 또 뭐, 죄송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해요. 네. 그 외에,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진짜 행식을 갖쳐서 대국민, 네. 사과, 공식적인 사과, 박, 어, 성명을 낸 적이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어. 아주 무책임한 거야. 왜? 본인 스스로가 이런 모든 이 모든 이책임을 대중이 나한테 있다고 그랬거든. 예.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모든 국가위원과 사무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에요. 이 말을 했어. 이거, 저, 저, 안전진단, 그, 이거, 저, 증거회의 뭐 때. 예. 굉장히 그렇게 집책하면서이 예. 이야기를 결론처럼 얘기했다고. 그럼 모든 국가 위형과 사무의 컨트롤 타면 대통령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한게뭐냐 정식으로 사과성례 해야 돼. 안 했어. 그다음 책임자만만 가장 근제. 이재는 국민들 중아가 인재야. 아, 영산았 오빠 나 이야기해. 아니 영산선장 작았던 거야. 산선이인재 그러니까 밑에. 아, 말단에 말단한 사람들. 뭐를 찾아. 그거 갖고 분이안보어는 아니지, 국민들 그게 용납됩니까 그게, 아니, 이 교수님은 그게 이해가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래 보십시요 이렇게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는데, 음, 네. 그리고 이걸는 말이죠. 세월호와 비교하는 사람이 있던데, 네. 세월호. 아, 좀, 좀 세월호는 정해진 해운이라는 네. 해운회사고, 네. 그게 소속된 그 세월호라는 여객선 네. 네 잘못해가지고 예. 그 303명이 죽었어요. 사망을 예, 했다고. 예. 가는 고등학교 학생들 주로 예. 해가지고 이거는 명확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 받아요다 죽었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예. 민간 선박회사야 그렇죠. 예. 근데이번에비정참석 있잖아요. 예. 확실한 책임 소재가 없어 공공 장소에서 일어났어. 그게 다중운집. 행사에 일어났다. 이거는 100% 국가책임 이게 경찰책임문제로그듭될수 밖에 없죠. 나중에 행사는 이게 딱 경찰에, 자치경찰에 딱 임무가 따 있어. 아. 자치경찰이 작년 7월 1일으로 네. 전면적으로 전국에 시행이 됐는데, 경찰의 36%, 4만 3천 명이 네. 자, 자치경찰로 저, 이, 저 이관이 됐어요. 임무가. 네. 네. 그럼 뭐냐면, 관할 지역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그리고 안전 관리를 수행한다. 공공 집회 같은 거, 공공 집회. 그렇죠 그리고, 응. 다중 운집 행사는 자체 행사 책임이야. 딱몇시돼 있다니까. 그러면, 이태원 참사 이거는 다중 운집 행사야. 그럼, 오늘. 뭐, 한 번에 국가 책임이야. 개인적으로 햄치로 가서, 뭐, 라인 있잖아요. 그죠? <목소리> 보호하는 것도, 받아 에 햄치로 봐도, 입사할 때. 그럼, 100% 국가 책임이야. 그리 그래. 그럼 국가 책임은, 국가의 제일 위 누가 봐도,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아까만 얘기했다시피 모든 국가위원과 사고의 컨셉을 타는 대통령이다. 당연히 얘기했잖아. 그런데, 대국민 공식적인 사과 성명도 아직까지 없어. 그 웃기는 얘기라니까. 음. 내가 다른 얘기인데, 예. 북한 있잖아요. 예. 핵미사일, 계속 어제도 쏘죠. 예. 예. 예? 예. 어제는 뭐, 화성 17회인가 쏴았다고, 예. 예. 마흔 지키러 날아가는 걸아서 고각 6,000, 6,000km 이상 떨어다 이렇게 다르다. 아니, 수직으로 쏴왔기 때문에 일본 전에 떨어진 거야. 그리 정상 발사를 하면요. 이게 미국까지, 미국 동부에까지 도, 도착하는 거야. 그, 그와 못한 게 있습니까, 이제? 왜냐면 그렇게 위에위를 하고 유선율 정부 출마해서 25번을 쐈는데, 네. 대통령, 네. 북한에 대한, 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통령 승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그런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걸, 요즘에 대통령이 완전 중국의 위기라니까? 이천원 참사도 사과섬 하나 없고, 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아니, 제목의 섬에 하나, 네, 하나. 하나 더, 아니, 돼. 돼. 지난번에 중국 사과를 해가지고, 그다 사과했던 날 있던데, 그, 그, 사과는 뭐. 무슨 사과 아, 그래요? 내가 그 미국에 있잖아요. 예. 1962년에, 네. 쿠가 미사일 위기가 생겼잖아요. 아, 그렇죠. 62년에. 예, 네. 예? 예, 맞아요. 그, 그, 쿠가 미사일 위기는요. 실제 발사지 한도 없어. 건설하고 있어, 건설.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을 미국 유투정찰기가 발견을 해요. 유투병? 예. 그게 1962년 말이죠. 내가 날짜를 적용해. 아, 10월 14일 날. 예. 10월 14일 날 유투정찰기에서 쫙 공으로 정찰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유투정찰이 다다나는데 공. 완전 공 끔찍 총속으로 날리다 요기 얘기 안 돼. 지상 포로 예. 그 정도 고공으로 다면서 쫙쫙쫙쫙 찍는데, 유투전자끼리 고공으로 쫙! 쿠바 풀고 그런 게딱 미사일기야를 먹 거야. 처음이 사인해버렸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대국민 승리 한 20분 발표해요. 라디오, TV. 예. 내가 그걸 봤다고. 서스틴데이라고 13일이라는 그 쿠바 미사일 유기 다룬 영화까지 있다고. 예. 몇일 만에 생명발인줄 하세요? 9일 만에죠 9일 만에. 10월 14일 날 발기는 했는데 음. 10월 22일 날 국민들한테 이거 쿠바 미사일 위기를 질투해 먹었습니다. 전력 제3차 핵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거는 예. 반드시 제거하겠다. 이거 명해요 그 국민들한테 9일 만에. 9일 만에. 9일 만에. 그저저 방공호 이런 거다 준비해라. 비상식량도 준비해. 진짜 그랬다니까? 미국이, 미국 국민들, 야, 이거 나 전쟁 나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다음날부터, 쿠바라를 완전히 해군을 총동원해가지고 해상공시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블록헤드. 그 소련에서 쿠바를 들고 미사일 싣고 가는 거, 거기서 다 찾아내. 그, 삼천원 일어난다 했었어, 그때. 그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성명까지 정치하고. 저, 저, 후르시 쪽, 그 소련 당서기가 있잖아요. 그때 한국, 한국 있잖아요 며칠 만에 한 번인 줄 아세요? 13일 만에. 그래서 영가제국이 13일 만에 쿠바에 있는 미사일을 모두 출수시겠다 약속을 네. 해요. 항고한 거야. 그 실제 55일 만에 그러니까 12월 7일 날 실제 그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갔어요 다시 갔어요 100% 철수해요. 10 완벽하게 그 미사일 위협을 제거했잖아. 근데 그거는 뭐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그 감난이야.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이거는 이걸 제어하지 않으면, 쿠바, 코미트인 쿠바에 핵놓아야 된다, 이거, 미국 미래. 그래가지고 한거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29일부터 22일, 2 1일 지났네요. 23일 지났네요. 벌써. 그죠? 29일, 내 국민 승리하러 왔어. 아니, 23일 지났잖아, 지금. 아니, 북한에 대해서. 근데, 아니, 참사 후에도 23일 지났고. 그렇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달 내내, 벌써 한달 내내 쌓았거든요, 싸웠, 미사일을. 그러니까, 그 윤석열 리더십 증거해놨잖아요. 봉태리야. 그니까, 러 대통령다운, 뭐, 왜냐면 국민을 위기 앞에 결집시킬수 있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네. 대통령이. 네.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그리러고 그럼 이게 또 사관, 사관, 참사 문제도 그냥 서로 좀 넘어가고. 음, 음. 양쪽 다. 네. 그왜 그렇다고 봐요? 성격 문제입니까? 아니면 금방 떨어져서. 왜, 왜 그렇다고 봐요? 왜, 왜? 그런 게왜 그렇다고 봐요? 참고들이아청에서 그렇다고 봐요. 왜, 왜 저런 문제가 생기다 봅니까? 이반이요 네. 네.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 없어. 아 공부가 안돼 있네. 네, 공부가 안돼 있고 검찰이 그 특징이 있잖아요. 검찰은 병사 따위인다고 영감 소리 듣잖아. 예. 대우만 받는다고 밑에 예. 영감님은 뭐 모든 사람이 만약 그 자리 주잖아 구심금신 속도 자주가 예를 든대요. 평가, 그런데 평가를 안받네 거. 기에 와서 조사하는 사람들 지금도. 아범재인들범재인들은그 권재인들. 예. 앞에서는 완전히 그냥. 그렇죠, 그죠 어. 봉봉합에한 광어지지. 그, 그래, 그게, 평생 그걸 한 사람이야. 1 0년에 했다, 그러네. 사람 보기에 우습게 보 거야. 그러니까. 2 0년동안이2게 하는 그 행동, 행태가 굉장히 무대거야지금안되나야 그러면, 그러정치서 그다음 대통령까지 되는데, 어쩌다가. 그래서 이게. 너무 쉽게 되는 거아니야요 너무 쉽게. 이게 또그 정치적인 공격받는 데는 굉장히 또 민감해. 그런데 도리도, 도리도리 하는 거야. 울어봤다, 자러봤다가. 그러니까 그뭐 김대중 노무현 뭐, 재정량한다 5.18-4.3까지. 아니, 그, 거그 국가, 저, 무장폭동이잖아. 국가, 어,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공산 무장폭동을 국가폭력에 의해서 진압한 걸를얘기하 하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우나하다고 대통령이. 그래, 자꾸까지 자파야! 또 필요하면, 어디 가서 박진희 팔고 말이야. 어? 자기 아쉬울 때는. 그래가지고 또 대통령이 개혁되었는데, 이한 거는 보니까 또, 지금, 저, 김근희, 배우자 이야기가, 우리는 자, 저, 보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자파에요 그러잖아. 그 얘기 몇분 해. 근이 사람들의 인연적 정체성이, 예? 자파야, 자파. 근데 피요할 때는 못 파요. 그렇게 자충 갖다 우충 갖다 뭐, 고이를 돌릴 때 도리도리 그연설할때 하는 습관 노듯이, 피요할 때는 기회주의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본질은 굉장히 자기 우월감. 시 최저 무대포 거실 무대포 그자 이게 놓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대표적인 게 청와대 이정부를 밀어붙인 거예요. 그거 무대포 없으면 그 못해요. 아니 역대 대통령들이 그때부터 해직관이 쓴 청와대를 갖다가 대통령 집무실을 어떻게 자기가 내가 용산 뿔뿔이 쫓아내고 올리는 아, 그그 거야. 그거 문제. 그 무대포야 근데 그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지금 생각. 아 자기가 보기는 에 왜? 왜?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걸 추진하다가 강군을 하다가. 못 했잖아요. 네, 네, 자기도 대통령을 강문으로 옮겼다고 해서, 네, 네. 그런데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강문으로 청와대를 이전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완전히 제안이더라 입평을 했거든요. 지향. 강문으로 청와대 이전은 제안이더라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누가 뭐, 어디, 뭐, 칼들매, 뭐, 그런 게나왔다면서요 경장상문인가? 예. 예, 예, 예, 예. 뭐, 그것이, 나나가 느끼지가 않는데. 하여튼, 아니, 국방부가 없 거야. 어, 그거 좋다고 해도 덜렁 결정 해버렸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대포 그게 아니면, 은 검찰 출신에서 그렇게 함부로 한 그게 몸에 베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해요. 미국 대학관을 갖다가 폐학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미국 국민들이 용납합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국방부 신청서에 어떻게 청와대가 들어간, 그걸 발산하는, 할 수가 없다니까? 그 양반 무대분이가 그냥 오는 거라니. 아니 국방부를 만들어야죠 국방부 합참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나도 그군천사가 2004년에 네. 중공이 됐을 때, 네. 제가 그때 합궁참모본부 중공학장관이었어요. 네? 그게 국방 구천사 있잖아요. 지금 이태원 쪽에 그 도로변에 이거 보이는 그 건물이 쪽 이게 국방 구천사라. 네. 거기 내가 근무를 그 했거든. 거기 8층에 거기서 아, 9층에 신청사를 옮겼다니까? 제일 먼저 옮긴 거야. 뭐, 장관실, 합창, 부장실, 등등. 그때, 그때 국방 합창에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난 5층으로 들어갔는데, 그 구조를 내가 잘 안다니까? 근데 거기에, 청와대가 들어간 수갑도 내가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예. 거기에 물약이 가는 거야. 그럼 그건 도지 근데 거기에요. 회의실, 큰 회의실 강남 같은 게 있고, 2층인가. 아, 1층인가? 큰대의실이 있어요. 그것도, 군에, 또, 그건 너무 커서, 그건 뭐, 뭐, 전군 지휘관 회의 같은 거, 군에 다 하거든. 그건 합참, 국방부, 과장기사견전 회의 한다고 해서 그런, 그, 그 장소에 하는데, 청와대에서 그런 큰 장소에 한 예의가 그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안전 진단 증거 회의 같은 거, 대통령 출재한된 그, 보는 보니까, 이야, 그게 각 본부별로, 중회의실이 있었거든. 중회의실이야. 그러면스 3스타, 합참권 뭐, 뭐, 작전본부장, 미 작전본부 과장 이상 회의할 때 중회의실에서 해요. 거기서 대통령이 뭐 회의를 주자. 그래 보니까 회의실이 굉장히 좁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위상하고 맞지 않아. 어? 근데 거기서 회의를 하더라고. 왜? 큰 대, 아하나요 하나밖에 없는 큰 회의실, 왜는? 전부 그런, 그게 그 다음 큰 회의실이니까. 하더라고. 그게 대통령 시절 위상 전혀 안 맞는 거야. 근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그리고 편의 시설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식당도 없고 청와대 직원들, 경호원들 가서 어디 식당고을준다그했다고 그러니까. 경호원들 훈련한 연습 이렇게 하는 거 경호원들도 단련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 청와대에 유무관이 있거든. 경호원들 항상 단련을 해야 되잖아. 네. 없어 여기는. 그, 대, 경호원들 평소에, 그, 경호훈련을 어디서 하는지나 모르겠어요. 그, 경호원들이 불만이 말도 안한다고가 말도 말말안 한다. 네. 내 알기로는. 경찰 불만. 경찰 불만, 경호 불만. 그 다음에. 군, 군, 군, 군, 군만. 국방부가 원래 군부. 거기에, 청와대가 쉽게 얘기하면, 네. 네, 내가 말이 자꾸 못, 못치 올라가네. 국방부 영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군대. 통령실이 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영리에 들어가 있다니까? 왜? 거기에요. 왼쪽에는 국방부 금융지원단 건물, 네. 건물 있죠. 오른쪽에 하차금물 사진놓잖아요 칼, 칼, 칼. 칼 뒤에는 뭐가 있어? 뒤에는 저 국방부 구, 구간 있잖아요, 구간. 아니, 그럼 뭐? 그러면 뭐. 앞으로, 앞에, 전면에, 저 저, 저, 저, 방문관 쪽으로. 그럼 여기는 뭐, 전쟁금치원단 거? 뭐 해가지고, 무려 16개 직할 부대, 직, 직할 부대 기관, 네. 6,50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청와대! 그 가들어 네, 아니, 그, 어느 나라 어디서? 아니, 그, 한아 죽으러 간 거였다고. 한마디로 사지로 들어간 거지. 그럼 제가 그때 묘연 자기 무덤 파가지고, 글로 끼어들어갔서소으로들어 제가 요즘 집에서 산날그거예요 자기 무덤 파러 갔다고파그래 내가 용사에서는 이거 완전히 자승자방이다. 지올면 지가 맺거야 자기가 마올라올면옳다올다 자기가 올갑니올키였다는 거죠, 요 시렘 하이면 막. 그 자승자방, 자자 자성자박. 자성자박. 아니. 그 다음에, 그, 그, 어부들 그, 그 생선 거물치가그 거물을 얽히고, 얽힌 거. 거물 속에 막, 막, 물고기들 막 얽혀있잖아요. 네. 그걸 얽히다고 그러잖아, 얽히라고. 그걸 얽힌 물고기야. 아니, 그, 그, 그, 그, 아니 그, 그, 저 제약 좀 하면, 지난번에 문재인이라든가 그전에 사람들이 반대, 반복한 게, 경호처에서 경호처라는 데 반대했다 거든요 네.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음. 그, 제가 들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번에 경경원처장이 친구가 또또 또 누구야? 저저중앙교 중앙교 김용현이. 중앙고 선배가 그래요. 중앙고 저저이참 저도 뭐 김용현 장군 잘 알아요. 근데왜왜그한대도 한국 소예배역장성단에 내하고 같이 전략이론을 했다고. 그 뭐? 사람이 사람왜왜 왜? 왜, 왜? 어그 그분이지고 오케이 이거 참참 작전본부장도 하고. 군단장도 하고, 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육군에. 아니, 이게 아부하라한 거예요. 아니면 용산대에 부동산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왜, 이, 이, 전환, 경호처장들은 안 된다 했는데, 음. 이, 이 사람이. 좋은 거지 오로지, 그런데, 이제, 권력에 밑으로 서라이 담았 아부하는 거래 아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부 사람은 뭐, 당연히 약해지지. 자기, 이미 출세를 했잖아. 대, 대등령 경호처. 출세하라고 그 얘기를 한 거네요. 더 출세하라고. 우리, 그럴 밖에 안 봐요. 어,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네? 모르겠어요. 뭐, 뭐, 또, 다르시는데, 그러면. 아니, 그런 국민들이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을 망친 거 아닙니까? 한국에. 아, 어, 참석해. 내가, 그래 그, 경호수장 나쁘고, 네. 내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면, 네. 근도 저, 저, 그 국방부 장관이 지금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그, 선석, 서운, 수, 서운, 서 예. 서운 장관이 국방부 장관할 때, 네. 개칭이 됐잖아요. 서운이. 아. 그게전 그러니까 정부에 임명한 국방부 장관이, 재임 네. 중에, 네. 어, 용산 이전이 개칭됐다고. 그때 좀 반대했다. 그러면은, 네. 내가 수국 장관대는건딱한번 해요. 아 처음에 반대하다 처음에 다 처음에 반대하다가. 비가... 이번에 60만 국군에, 이거는 저,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고, 네. 국방부 신천사를 이전한다는 거는 연쇄 이동이 불가피해져가지고, 일대 그, 어, 국방부, 또, 사나시칼 부대, 연쇄이동이 6,500미터 옮겨야 된다. 이, 그래도 이거는 절대 우리가, 저, 저, 다른 거는 몰라도, 네. 이 청사를 피워줄 수 없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 했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서구방장관하고합참무장하고그 응. 응. 문재인하고, 응. 그 체육이 있네요. 꼭까지안 된다. 해야지. 당연히 있지. 그죠? 아, 근데 안그러 얘기했지만, 미국 백악관을 네. 펜타곤으로 옮긴다, 이게야. 옮긴다고 덜렁 대통령이 발표했다? 그럼 펜타곤에는 뭐가 있냐면은 국방부 장관도 있고요 합참 미국 펜타곤에 다들 있어 합참 부장도 있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다 펜타곤 안에 있거든요? 예? 네? 당연히 무슨 소리냐 이거는 그럼 미 합참 부장이 미시다 그래야 된다, no 이래 한단 게, no n k y o no 이래 한단 게 아니 거기서 미 육사 웨스트포트 나온 사람들 합참 부장이 예예 응. 예, 하겠어요? 절대 못하지. 근데 질바이트는 대한민국 아이 질바이든니배악군 나라 안 가고 합참, 저 팬텀군 간다 이사한다할때그 사람들이 예, 이해하겠어요? 불가능이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야 여기, 근데 러니 대한민국의 육사 교육이 문제는 뭐, 육사 교육이 문제는 뭐 어떻게 뛰어 똥들됐는가그데 대한민국이 그 GDP 수준으로는요. 네. 3만 분데 아니 저저 저 세계 10대. <뭔> 아니 지금 포란도 방을해가지고 케이크가 또다 파란무기단 그런 잖아요 국력 네셔널 스트렝스. 예. 국력 지수로 하면 유기야 여기. 아니 정신 상태 없어 맞죠? 그렇게 강대국이야. 네. 강대국에 네. 이 손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건 세계들이 무슨 글이야 이게. 무슨 말 파란무기단 다가 있잖아 이게. 참 기가 차네요. 기가 차. 기가 차. 이 수준을 볼 때. 세계 6위의 수준의 리더십이라든가 밑에 참모들 볼 때는 한숨밖에안 나오네요. 그죠? 한숨밖에안 나오네요. 아, 그게, 뭐냐면, 미국의, 저, 저, 모닝 포스터인가? 컨설트. 모닝 컨설트. 모닝 컨설트. 이런 네. 조사를 왔잖아요. 그, 지도도 꼴등, 골트, 꼴등인거 지금 세계 22개국 22, 그, 22개국 꼴등. 꼴등. 조사를 했는데 몇년에 계속 꼴등이야. 지금 나라, 지금 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근데 공통 공통. 그 양반은, 나름 지지율에, 저, 의연하게 안 한다, 내가 할게 간다, 시기니까. 근데 얘가 장비 설명은 뭐야?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용산이 그러면, 이게, 저, 이, 길터에이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응? 이, 지금, 저, 용산에 여의주 물고 가라 해가지고, 청공 이야기가 따라 나와서 안 됐는데. 청공이 열뿌리얘있했잖아 청공. 뭐, 길터에 뭐예요? 이게 길터에 사업 중인데, 이게. 용산이 협력을 하는데, 무슨 길터야? 용이, 예, 용이 여의주를 물고 가 진공, 야, 뭐, 가 어, 머리를. 그럼, 빙시고가고 저, 남의 꼬시고 해가지고, 저, 스승님 해가멘토된거 아니야? 그래면 진공이, 머리를 한 번, 나고 뭐. 근데, 그사람이 네. 학교를 안 나왔대요. 문맹문맹 문맹, 문맹. 지금, 뭐, 저, 도준이 <웃음> 뭐 해가지고, 막, 뭐가 17금이래, 진공이. 근데, 뭐니. 거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건희 연구인, 그냥 서성처럼 되시잖아. 직접, 직접 만났대. 속이 직 아, 그러니까. 네. 근데, 용산에 이물세라면 용의 여의주, 여의주를 뜻이 네. 또자기 풀을 해. 법이야 법. 그 대통령이 와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번에, 이번에 용산 참사 나왔을 때또한 번에. 어, 아, 그, 아이들이 큰 진량으로 희생해야 유래의 기회가 온다. 그이용하라 그래. 그래. 그래. 참사를 이용해가지고 되게 국력을 붙이라고 그러 그러니까 지금 막, 러시아 대통령도 막, 메시지오 그러지 않느냐. 큰게뭐을 그 오고 있다. 얘기예요 이야, 진짜 끔찍한 얘기에요. 그 다음에, 건진법사라고 있죠? 건진법사. 예. 네. 그것도 또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은 보각산 밑으로 가면 급사한다. 또 얘기를 했어. 어허. 그럼데 이게 막, 뭐 그냥, 점을 많이 주라. 뭐, 왜 저렇게. 김건희가 점을 보다. 멀쩡한 대를저리고 저렇게 할까? 하니까 이런 데 대한 업척이 억측이 있는데, 이거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정원도 나올, 이야기 나올 수가 없지. 김건희 회사가 뭐? 본인이 정돈다? 직접, 그, 저, 저, 서울의 방송, 이벤트 기사한테 네. 아, 내가 대통령 되면, 네. 청와대국일 거야. 아니, 민간통신이, 누구만 대로, 누구만 대로. 민간, 아, 본인이 이야기 한 게, 그러니까 이게, 오오오. 다 그렇게, 오오. 이제, 이, 그, 연결이 되는 거야. 아니, 그럼 최준시대 네. 국정농단 네. 해가지고, 그걸 네. 걸어가지고, 네. 결국 대통령 끌어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토요일날 보니까, 음. 그 동상을 만들었는데, 저, 이게 저, 천공 법사가 네. 크게 해가지고 이, 이두 양반을 끌어오는 이런 걸 모형을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토요일날 지금 길거리 나왔어, 이미. 국정 농도 그러면 아, 볼때총공이가 국정 농도 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가면 이게 몇달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이요. 네. 그, 2천 참사 이거를, 또,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엄청 코너에 물려있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네, 구속도로... 저거는 뭐, 어차피 구속될 것 같은데, 네. 네. 뭐, 어? 네. 저것도 완전히 옥제, 옥제 들어가지고, 이제, 이재명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제, 버티는데, 네. 발부둥을 치는데, 이게, 이천 참사가 터진 거야. 아, 너무나, 터져 아, 그, 가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제, 아, 아래에, 이제, 그게 토요일 날, 촛불 집회를 하는데, 어디서 하는 데를 했냐면 남대문을 배경으로 하고, 예. 시층 쪽으로 보고, 그길 있잖아요. 그 남정동. 예. 그 전차선에 가득 찼어. 경찰에 그걸 다 집회, 왜냐면, 정광훈 목사, 보수, 자유통일 주사파 측결, 문재인, 뭐, 윤석열 뭐 정청, 어, 뭐, 수호, 뭐 이래가지고, 이동아시체점 앞에서 한 거는 차선 반만이를 줬거든. 예. 안쪽은 한쪽 차선은 차가 반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촛불 행동이 주치한 촛불 집회는 전 차선을 다 열어줬다는 거야. 와, 꽉 찼어. 요그고 그게 또 상황까지 행진을 해요. 오. 그래서 그 집회 야당 국회의원 몇 명이 딱 참석해 행렬 국회에. 어.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국회의원 일곱 명 중에 누군가 참사 죽음은 윤석열이 다른 또, 또 연설을 하네. 참사 죽음이래윤석열이 <웃음> 그러니까 윤석열은 완전히 지금 이거를 세새로 뭐그 시즌 투로 가고 가려고 가지고 새로운 시즌 투. 어, 그다음에 그 지, 지, 그렇죠. 예. 집회 어, 주제는 윤석열 대신 김건희 특검이야. 아니, 유가족들을 지금 대동해가 해가지고, 연락을 해 가지고 막 아, 일부 어, 유가족들 동감한 사람이 있고. 다른 아니고 유가족들도 예. 그걸 저, 자기 신문에 보춘된 것을 반대하는 유아이들 많거든. 예. 근데 일부 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예. 이걸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특, 어, 국회, 국정조사. 예. 특별위원회에 발의를 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이미 명단까지 다 내는데, 국민이 반대하니까, 내일까지 명단 제출해라. 특인 명단.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네. 예. 그게 풀코트 프레싱이야 이게, 이태원 차원차 그럼, 경찰들 자체 조사하는 거하고 예. 경찰이 지금 이태원 참사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수한갑 때문에, 경찰이, 경찰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경찰이, 검찰이 사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의미가 많죠. 경찰이, 예. 아마, 경찰 예. 속수 없지만은, 뭐 자치경찰 예. 이야기, 그 다음에, 해안부의 경찰국 신설, 예. 예. 이런 게, 경찰이, 민생 치안보다 예. 정권 치안으로 경찰이 예. 그냥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갔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간접증 운이 됐다 얘기했잖아요. 플러스 예. 뭐냐면 예. 경찰은 뭐예요? 이 완전 오버로드 오버로, 어, 과무한 과무한 게 간첩으로 짜고만 짜고 짜고 짜고 과부하짜고와 그러는 거야. 아무과부하 예. 짜고. 아니, 왜냐면 면경찰간접으로 잡아, 경찰도 아 경찰이. 국정원에 있는 대공수사권을, 소위 아치게 간첩 갚는 의무를 괜찮아 줬잖아요. 어. 국정원에서 완전 소통을 뿌려서 이걸 전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을 했거든. 근데 그거면 어마어마한 의무예요. 그렇죠? 근데 또뭐 했어? 문재인 대 말해. 검수수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아, 대공을 경찰에 이을했다든 경찰로 주라. 법으로 맨날 풀었어. 그게 그, 소위 금수만 바꾸기라는 게다아 네. 그런데 경찰도 아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보면은 죽을라 안겠네요. 죽을라 안 됐네요. 죽을라 해요. 경찰의 수사 역량으로는요, 그걸 감당이 네. 안 돼. 안 되죠. 감, 감당이 안 돼. 그, 그 모든 대공수사권에다가 대부분 또 대부분의 수사, 수사권을, 검찰이 행사하던 수사권을 경찰이 이걸 했는데, 경찰이, 아까 말했던 민생치안 하면서 교통까지, 교통중리도 하고, 뭐, 네. 하는 게 많잖아요. 검, 검찰은 그런 수사비준으로, 경찰은 그냥 우리 민생하고, 서민들 생활하고, 밀쳐하게 이렇게, 이게, 피로덜 식으면서 생활하잖아, 근무가. 네. 네. 근무에다가 이게, 검찰 아쉽, 수사그준으 국정원한테 대 수사까지, 경찰이 해라 하니까, 오버로드가 그래가지고요, 가. 감당이 안 돼. 문제인도 책임, 문재인 정부도 책임있네요. 그리고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 윤석열 정부가 네. 출마가 지금 반 년이 지났는데, 네. 그동안 뭐했냐 이거야. 뻔하거든, 지금은.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인데, 경찰을좀 알잖아요. 알죠, 봐서. 한데 아, 절대로 경찰이 안 되겠다. 뭐 네. 조정을 해줘야 돼. 그거 알텐데, 바보가 한다네 하나도 안 했어. 아. 하나도 안 하고, 경찰이 오히려 정크 눈청만 보게, 경찰국을 해안부에다가 신설해가지고, 어? 민생치안보다 정권치안에 더 몰빵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경찰 과방으로 하는 건 책임있는데, 예. 네. 그걸 알면서도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가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허허하다가당했거든 그게 아마들 멍청한 거지. 아마들은. 김건희 이사 표현대로. 음. 내가 보기 멍청하다는 표현에는 다 표현할 게없어 그럼 3월 10일부터 5월 14일 정확히 해체만 와있지, 이런고저는 거, 거, 이거 준비를 안 했던, 그냥 놀았던 이야기는 두달 동안 해요. 그리고요, 이번 이태원 참사에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네, 뭐, 뭡니까? 좀. 이미 2년 전에 네. 이러한 게 있어요. 2년 전에 용산경찰서에서, 네. 관할경찰서가 용산경찰서지 서습니까 네, 네. 2020년 헬로운데이 종합치안 대책이라는 문건이 다녔어요. 네. 2020년, 2년 전이잖아요. 네, 네. 헬로윈 대 종합치안 대책 해가지고, 인구 밀집으로 인한, 니? 압사. 무슨 말이야? 압사가 더 논다니까? 인구 아, 밀집으로 인한 압사. 이게 딱 이분 그 사건이잖아요. 2년 전에. 근데 2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측인 게온다니까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 대비, 112 타격대. 1 1 2 1 2번에 11번 들어갔는데, 공개된 거 여러 번이잖아요. 네, 그 외에 한번 네, 60몇 분된대요 네. 당부시려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1 1 1타격때 현장 출동 폴리스라인 설치 다 설치 및 현장 치수 유지 이렇게 딱 되어있어요. 2년 전에 이미. 그런데 이번, 이번 올해는 그게 없어. 그게 누락되어 있어요. 그기서좀 착장한 거 어떻다. 그 다음에 올해 잖아 10, 10월 29일 3사 일어났는데, 네. 10월 26일이면 3일 전이잖아. 10월 26일. 예. 용산서, 용산기기자 정보가에서 또 작성한 보고서가 있어. 예. 헬로윈 안전사고 우려 정보 보고서를 작성했어 예. 응? 예. 정보 보고서에 뭐가 되었냐면, 예. 헬로윈 기간 대규모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렇게 딱 돼있네. 26일자. 2 6일이 3일자. 오래 예. 전도 예.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참사 나오려면 클라크다. 예측을 했으면서도 왜 대비 안했냐. 이니 괜찮은데. 이 할거야. 그래가고 삭제를 해버린거야. 삭제 진실을 누가 한거 같아. 그 사람이 누수지안박수하요 그건 소사 아직 안 박혀졌네요. 네? 처한 사람 누군지 그건 아직 안밝혀는데전국계장이 했는지 전국과장이 했는지 하여튼 누가 지시를 줬는지 알고 있잖아. 근데 이걸 정확하게 수사 중이니까 어. 내가 뭐고할 건데. 네. 자. 이랬는데 그두번 이게 예측이 되고 대비를 할수 있는 게 충분하 했잖아요. 그런데 참사 당일 날 4시간 전부터인일 11시부터 시작하잖아. 6시. 시부터시부터뭐그게시부터여6시부터 뭐, 그러니까 네. 근데 그때 라도 하가 못는데왜 왜? 왜? 이게 기동대 그러 이게 중잖아데 핑계는 집회, 시위. 예. 이게 때문에 기동대 요청에도 기동대 초퇴인을 예.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 그 국회 그행인 대진 하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 막는 거. 아선내이 얘기했잖아. 저저 기동대 81개 기동대 4,860명 중에 대통령과 단계되는 집회 시위. 예. 그다음에 반저 갱비, 아쿠로비스타 갱비. 대통령 앞 집회 시 해당 총 1,420명 이 투입됐다는 거까 경호처장도 수사를 해야 되네요. <웃음> 어떻게 봐라 뭐? 나는 경호처장. 어떻게 봐? 경호처장도 경찰한테 해가지고 경호. 박스 어. 빼가지고 이 사람 무슨 짓 했는가 수사해야 되네요. 경찰. 어 그게 그어 그게 전혀 그런 애안 되는데. 아내 안 건데. 그럴 수도 있겠네. 나는 뭐 음. 그거 잘모르겠어아 음. 어, 그렇습니까? <웃음> 참 그러면은 <웃음> 지금 이 사고가. 지금 이제 결론. 아, 그리고 또한 번, 네. 하겠지? 10월 21일 참사 5일 전에. 예. 윤석열 대통령 경찰의 날이었거든. 10월 21일. 21일 경찰의 날, 예. 또 윤석열 경찰 전날 참석을 하셔가지고. 어요 네. 그, 저, 저 훈실을 하잖아요. 아, 이게, 뭐, 이게 똑같 아, 왜요? 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또경찰의날또 지시를 했으니. 관심, 좀... 마약, 이거, 야, 사부, 이거, 잔놈이야. 올인 한 거야. 마약의 존을이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용돈, 그러니까 또... 그, 참사장이래요. 그래, 마약 단독 행사가요. 이태원에 50유명이 투입했어요. 아내는 한번도없었다 아내, 그안해는 그, 마약 감독데 관심이 있었지. 압사, 이런 거, 이거 질서, 이런 거, 관심 없었어. 아니, 경찰이 그 하는 대로 합니까? 로봇도 다있데 그거. 왜? 하는 대로 해. 경,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생치안이, 네. 정권치안으로, 받겠다고 올빵 때렸거요 거기에 또 간접적인 영향을 중국 갖고 뭐 하여튼 뭐 여러가지 여러 복합적인데 제가 보기는 에어 용산 아 이태원 참사에 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안 했으면 은 네. 저게 일어났겠느냐 또일어나고저 정도로 사람이 많이 죽었겠느냐에 대한 나는 합리적 의문을 내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이걸 볼때 한 3, 40명 죽을게, 음. 300명 죽었다. 이, 이런, 이런 거 없었죠. 사건이라도. 대통령 씨, 청와대 그대로 있었으면, 예. 네. 병력 유입을 했잖아 네. 그대로 있었으면, 용산 네. 참사가 일어났으며, 음. 또 일어나도, 저렇게 어. 살다가 죽었겠느냐. 하는, 그걸, 탱이, 계속 내가. 아, 저도그 생각이 동해요, 철저하게. 네. 한 3, 40명 죽을게, 어? 사상가 3 40명 될게, 한 10배가 증가된게, 음. 이제 는 영향이 있다. 음.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도 이 검수한박이든지 수사꾼이든지 이렇게 일단 사고를 먼저 쳐놨는데 이현 정권이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못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 저 말하자면 특수 검사 출신인데 저렇게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검찰 지휘라인이라든가 이렇게 검수한박으로 흔쾌를 아, 많이 그런를 놨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도 어째 되겠지 하면서 아니하게. 그렇게 예. 안정 문제라든가 예. 안보, 국가 안보 문제 있잖아요. 예. 이거는 설마 이야기는 굉장히 유용한데요. 예. 예, 내가 또 다른 이야기 한 해드릴게. 예. 오늘 방송 뭉치네. 예. 예. 미국 얘기요 예. 9.11 테러 났잖아요. 예. 예. 야, 9.11 테러가 2001년에 났거든요. 2001년 9월 11일에 예. 두 군데가 이게 저 테러범한테 공격을 받아요. 하나는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 그게 뱅기가 하나씩 부딪시가지고 자, 아, 복상했잖아요. 예. 예. 그다음 하나가 또 어디 떨어지냐면, 미국 펜타곤 앞에 떨어져죠 아, 펜타곤 떨어졌어요. 맞죠. 그래총몇 그러니까 명이 죽은 다음에 2,996명이 죽어요. 음, 어마어마한 참사지. 상상을 초월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미국 국방대학에 1999년 2000년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1999년 11월 29일 날, 미국은 해양경비대가 있잖아요. 우리는 해양경찰인데, 네. 미국 은 해양경비대가 군이, 군개업자를 달고 있다니까? 응. 군사형 해양경찰이야. 그래서 코스닥 가다라고 하겠네. 연안방어은 전부 해양경비대에 가거라 네. 해군은 안 해. 음. 미국 연안경비를 전부 해. 네. 우리는 연안경비 외에 전부 다 해군이 하지만은, 네. 해경하고 같이. 네. 미국은 아예 연안경비는 해경이 다 해. 전담해버려요. 그소사는 말이야. 그, 쿠팡 소속이에요. 네. 포스터야, 포스터. 네. 그 사람 이름, 에드블 로, 로이 로. 로이 제국이야. 네. 로이 해군 네. 포스터야, 포스터. 네. 해양행대 사령관이. 14개. 음. 초빙강의하 네. 왔어요. 특항. 특강. 특강으로 어. 내가 딱 질문을 했다니까? 내가 질문을 했어, 외국 장교가. 통통이. 네. 뭐라고요? 워싱턴에 레이더 내셔널 에어포트가 있다레이건 네. 롤, 로... 로날드 레이븐 내셔널에고보도 있어요. 있어요. 그... 그 비행기가 어. 매일 내가 학교 왔다 갔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이다 지고 비행기까지 하지 않요냐 참가. 패트라는왜다가는 거야 비행기가. 항로에 항로. 그래데내 지금 비행기가 잘못해가지고 고장이나 떨어질 수도 있다 첫째. 두 번째. 문제. 분수성 분자에 서 낙채가 돼가 떨어질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는 했다니까. 어 있는 질문을 했다는 거. 근데이 사람이 내 표정을 보도가 의의가 없는 거야. 왜요? 아 한국 장교가 별스런 질문을 한다 이런 표정에다가 아, 답변을 때는 아, 감히 미국을 그럴 수 없다 이게야. 그런 일이 일어날수없다 이게야. 감히. 아, 감히라는 대열이라는 표현을 써요. 감히 미국을 누가 그 변기를 가지고 그 장을 치냐. 대답. 딱 인용돼 털어주잖아. 그, 내가, 그, 아, 내, 내, 자서전에도 내책 있죠? 아, 그쵸, 네. 등, 예, 예. 그 책, 진도 문제도, 그 책이 뭐야, 이거. 그, 아, 그, 제가, 제가, 못, 못, 못할 것다 오. 근데, 그, 그렇게. 그렇게, 미국도, 네. 어, 안전 불감증이 우리보다 높, 저, 안전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네. 저런, 책의 최강대국도 뚫리는 거예요. 그, 그 소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안전 문제, 이게, 이전 참사, 이거, 이분이 엄청난 큰 교훈인데, 만발의 후속 조치를 해야 돼 예. 음.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참 심각한데 음. 지금 그저 북한 도발 문제 이태원 참사 미스터리가한달 내내 이 사람들이 도발을 가장 심하게 했잖아 이태원 참사도그러고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콜에 몰릴 때 이태원 참사가 터졌단 말이에요 음. 과연 이것이 우연이 일치냐 이, 남북한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 여야, 그 정치 문제도 그렇고, 아참 이게, 정말 이게 <웃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근데, 유교수님은, 네. 이게, 음은 참사. 이게 약간, 네. 네. 네. 그, 뭐, 주장이 많더라고, 어디서, 다른 데서 사망했는데, 그쪽으로 옮겨, 뭐, 호텔에 그 옆에서 죽었다. 아, 그 다음에 뭐, 네. 그길 바닥에 뭐뭐 네. 뭐, 뭐, 뭐, 아, 아보 카도뭐뭐 오이를 뿌리 음. 아니 그렇게 했다. 아, 또 뭐가 압사해가지고 배고시면. 아니 그찌그러지면그 최근에 들어갑니까 그찌그러서 나는 나는 뭐, 그 이해가 봐요나도 믿기지가 않는데 예. 에 그게 한마디로 모스잖아요모제생각으로는 봐야죠. 모스리저그 아직 동양 못하는가 봐요. 네. 저는 네. 동하이좀 그래요. 근데 왜그말 듣고 다고 하세요? 앞사가 그렇게 많이 죽어요. 사람이 네. 잘안 죽어요. 그럼, 그러거 제약, 그래야. 기관적으로 이렇게. 아, 그래서 제약을, 제약을, 제약을 써도 그래안 죽어요. 근데 또 의외로, 네. 의외로 치게 죽어. 사람 없이. <웃음> 아, 진짜 특이한 거야. 잘안 죽는데 또 쉽게 죽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이는 여자들도, 그래서. 젊은 여자들. 음. 그래서 나는 이걸, 그, 음. 뭐 그렇게 대규모 앞사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 다른 요인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의욕 제의하는 것처럼. 그서 의욕 제의하는 것그 예, 계산을 그 사람, 보는 거죠. 계하 예, 저는 그렇게, 거기에 비중을 두고 싶진 않고, 네. 거기에 그 순식간에 그 좁은 골목에, 네. 폭이 뭐 32m? 40m. 이 길이네. 아, 40m. 3m, 5m. 네. 12m, 12m? 아니, 이거 얼마인데, 어. 이거 어. 3m 어. 얼마 밖에 안 돼, 이렇게. 폭이 네. 3.7m, 여기야. 아, 맞아, 맞아. 3.7m. 길이가 40m면, 천명 못 떠가게 수시받아도, 한번 가보시라니까 수시도 들어가도 천명 못해 내가 거야. 그 골목을 알아요 내 골목을 <웃음> 기억난다니까 왜냐면 이거 대통령 관저 있잖아요 <웃음> 지금 한남동 예. 한남동 관하고 대통령 집무실하고 여기서 딱 중간이 그꾸리에 고가구 진무님 지금 10, 10월 29일 참석한 이유로 예. 놀래가지고 이 박근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그게 11월 7일이죠 네 예, 11월 7일 그, 왜 갔다 오십니까? 왜 그걸 급하게 안간다 계속, 왜안 가느냐, 안 가느냐, 안 뜸을 계속 들어서 뭘 바르느냐 해가지고, 다이아드를바르냐 뭐, 난리를 계속 했는데, 터널이 있다, 뭐, 말이 많았는데, 차가 터지고 막 일주일만에 헐떡 갚은단 말이야요 그건 나는 모르겠어 원래, 그래 원래 그 관제를 그래. 네. 대통령 취임 2개월 내에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발표를. 2개월? 그 예. 그 안에 리노베이션도 좀 하고. 네. 아니, 그걸. 네. 원래 육군 참고 종장 공간을 정했다가, 네. 그럼, 네. 그래, 가면 되는데. 네. 육군총장 공간에, 네. 실제, 김근리에서 가보니까, 뭐, 네. 비도 세고 너무 낡아가지고, 또, 오지 해가지고. 뭐, 만찬 사람, 그래요. 만찬 사람. 지금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 멀쩡한, 제가 그 공간에 살아봤거든. 어허. 1982년에, 내가 해군참부총장 수행 공간을 했어요. 네. 총각대, 대일 때, 1982년에. 해군참부총장 공간이, 거기 있었어요. 육군참부총장 공간, 앞집이 해군참부총장 공간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일부에 살았다니까? 근데 야 수행공간 하면서 대방동으로또 옮겼어요 공간을 왜 거기 연합사 부산행간 또 공간이 없다고비어서 해라기로 다 했는데 하여튼 근데 그 구조를 잘안 나니까 음. 거기에 당시 해군참모종량 공간 해병대 사령관 공간 그그 그 땅이 원래 해병대 땅이야 그데 해병대 사령실 쓰다한 그 공간이 여기 있어요 특이하죠그 다음에 육군참모종량 공간 합참부장 공간 그 다음에 위에 그 위, 아니, 국방부 장관 공간, 그 다음에 그 위에 조금, 조금 더 올라가면 외무부 장관 공간, 그 다음에 옆에 대구 군장 공간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게 점점, 왜 그, 투가 그, 그, 그 조용하게 도이 있고, 가니까, 자꾸 이제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 외무부 장관 공간하고, 대구 군장 공간은 없었어요. 군, 수뇌 공간만 있었어요. 거를. 그, 다섯 번을 수리했대요, 거를. 문재인 정권 때문에 얼마나 살았는지 또. 그거를 일본 참고 종량 공간을, 대신에 외무부 장관을 공부을 들어가야겠다! 아주 했는데 그게 리룰베이션을 하다보니까 얼마나 리룰베이션을 하려고? 아니 두달이 6개월이 된거야? 3배가 안되는거야 아니 얼마나 그 보석을 팔고 한다고 6개월 동안에 그거 치지아게 말이 안돼 아니 외무부 그러니까 장관은 경호, 경호인들 그 생각해야지 그렇지 내가 행복하게 산다는거 좋은데 호떡달고 네. 경호원들이 혓바닥 빠지고, 그러니까 생각 안해아 에비스타에서 6개월 다니면서. 경호원들 생각 안 해, 경호원들? 지하 1층을, 지하 1층을 경찰하고 경호원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경호원들 아, 생각 안 해. 주민들이 그냥 입 이미 만져다는 아, 거야. 아니, 경호원들 생각 안 해. 그렇게 불편을 초래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옥님들, 근데 외국부장 관는문 자체도, 얼마 전에, 한몇 개월 전에 거기 다 리모델링 했대 아니, 경험도 생각하면 천하대 안간다 말이야. 그래도 보수 소리할게 없어. 내가 보 아, 그러니까 하는 거야, 임개월 동안 내놔. 집을 새로 지도 6개월 하면 죠 네. 아니, 아니 그돈 그, 그, 누가 그, 돼, 돈을. 그 돈을? 김경희 씨가 내놔? 돈 엄청 들어갔죠. 아니, 그돈 김경희 씨가 그, 75억, 80억 있다면서요? 그게 지금 저, 네? 대통령 실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예 공식적으로 대통령실 이전에 사람 들어간 예산은 517억이에요. <놀람> 야당은 1조 플러스야. 1조는 이상 들었다. 그럼 세종실 반도만 들면 쭉쭉거아니으시고 근데 나는 517억 이거는 딱 그거만 얘기했을 때. 그 나머지 있잖아요. 뭐 육군 총량공간에는또 그 뭐야 저 경호원들 쓰고 경호동으로 쓰고 해변도 사는 공간도또 이거 빠 뺏어가지고. 경호실장이 그거 산다는 거잖아요. 경호처장이. 이런 사람 쫓아내고, 육군총장도 쫓아내고, 어디라게다 모르겠어. 어? 그리고 배무장쫓아냈죠 육군총장 쫓아냈죠 아니, 배무장은왜 임... 임...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아, 그냥 아, 네? 아니, 또, 대도 임금이 당신 방에다고 너, 너, 방에 해야지. 참, 우리나라, 예? 아니, 전시대 또, 임금이 여기 당신 방 좋은데, 너집 빼라고. 아니, 외국도 안가리도안가리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그 외빈들 행사하거든요. 예. 그 하나는 외교가 지 그럼 외교와 이전할 때 이란으로 한 거라 말이야. 그럼 공관 사람들 뿌지하지 그것도 몇 백패국인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어디 간지 모르겠어. 전우 씨도 인근도 그그 자체가 내가 그래서 이게 청와대 이전, 예. 대통령 관제 이전 자체가 자가당시기를 그렇게 해야 돼. 자가당시기가 완전 자기가 공존공정 공존 얘기하면서 사, 상식 이게 대표 하도일지 않습니까? 근데 공유하지 못해. 그러니까 김급 여사가 그그그그사건고공고 그, 그, 그 그러니까, 들어가고 이런 게 공정하고 그냥 뭐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그까지 자가단체 긴급인데 긴급 여사가 책임져야 되네요. 남 책임지야. 되네. 청공 응. 끌어들이고 남편 몇살 잡고 해가지고 그저 해가지고 지금 수백억 해가 남편들 이런 해가지고, 해가지고 책임져야 되네요. 긴급 여사가 어디 보니까그네그 어. 그러면 이그 뭐 이야기도 뭐만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이후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수습한다고 지금 잘해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금 오늘 아침에도 뭐 뉴스가 또뭐 터졌다고 하대요? 도스텝핑가 뭔가. 아, 그쪽? 그쪽부터 얘기하고. 예. 아까만 좀 얘기하다가. 어, 뭐지, 그, 동산 그 입지 조건 얘기했잖아. 요 아, 딜터. 이게 예. 그 대통령 그 경호. 예. 경호. 경비, 경호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게. 굉장히 취약해. 그렇죠. 청와대 그 원래 했을때 나가그 구조를 잘 안다 예. 그랬잖아 거기 뭐 오어 내가 중불때 거기서 근무를 했고 합참에 몇년 근무하셨어 그게? 그리 내가 그때 합참 과장할 때또 거기 근무하셨어 4년 근무하셨네 거기에 한 사, 3년? 3년? 아 4. 4년 한 5, 5년 가까이 그만. 아니 그게 제략적인 요지인데 내가 지도자가 그 때가 어내잖아그전란적 하나 하나 음. 요지인데, 교통요지 아닙니까, 그로스로. 음. 근데 그 지주도 가면은 민노총이 1 0만으로 탁하면 이거 꼼짝 꼼짝도 못하고 포회가지고포로된 그런 형탐 아닙니까? 종심이란 얘기에요. 종심, 종심, 종심. 군사작전 할때 네, 종심 얘기하거든요. 네, 네. 네. 그저 관어에 필요한 종심이 네. 용산대 선용실은 굉장히 짧아. 아니 그거 1 0 50만 민노총을 포를 하면 그어떻간다마도보 뭐? 그, 단만도그 어? 그, 저, 저, 그 이태원 간길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게, 길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 대통령실이 국방부 16개 부대, 에어 사이즈 있다고 그러잖아그영내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살로가는 뭐 그, 이게, 그래. 그, 그, 그 가자면, 어, 대통령실에서 뒤쪽, 북쪽으로는 삼각지에서 이태원 가는 4차선 도로에요. 네. 네. 그, 달도 하면, 그냥음에로 들어가는 거야. 고 헬리콥터 경기 있습니까? 없어요. 아이고, 도망가면 헬리콥터로 가야되는데. 여기에는 헬기장은. 헬기장 있어, 없어요. 용산 미군기지에, 헬기장. 그래서, 큰일 날 것만? 지금이라도 내야되는데 네. 네. 윤석열 대통령게잘 나면, 네. 네. 거기 헬기 비행장, 그걸 있어야 돼요. 왜냐? 민노총 50만 명이 포획할 때, 그거 네. 어디로 갈 거입니까? 네. 아니, 망발해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북쪽으로. 예. 네. 남쪽으로는 뭐죠? 국립중앙방문관 있잖아요. 예. 네. 광에 또, 이게, 담이 있어요. 거기는, 그당 지나면은, 헬기장이 있다고. 아, 미군 헬기장. 미군 헬기장. 아, 미군들이 되 있구나. 네. 그게, 용산 대통령, 그, 실, 그, 방운들이 국방부 영예는 아니야. 용산 헬기장이. 예. 네. 아시겠어요? 예.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다음에, 동쪽으로도 쭉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는 동쪽으로는 합참이 있고, 합참으로 들어가는또 문이 하나 돼 있어. 거기도 단금한번볼것 같아. 대통령. <목소리> 정심이 없어요. 그, 게 방어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촛불한데촛불하 오시면 되겠청와대 완전히 인항산에 놔둬 수 있다. 그 수석이 수석이 아니, 뭐. 산이 뒤에 어, 어, 있잖아, 어. 네. 이 산이. 오하가 방이라 시발에 장사상국을 때려더라도 인항산에 어느 정도 보호를, 방어 방어가 돼. 직사포는안 돼. 곡사포로 쏘도 이거를 맞추기 힘들어. 국방문는 그게 재미없어.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다음에 앞서 이나산 말고, 앞에서, 광화 쪽에서 시대가 들어가더라도, 중심이 예. 굉장히 깊어요, 거기는. 음. 오른쪽, 그 삼청동 쪽도 중심이 깊고. 음. 그건 왜냐면, 춘추관을 해가지고 한참 들어가야 청와대가 노거든. 예. 청와대 예. 공간이 노거든. 예. 왼쪽은 표자동에서 올라가죠? 그렇죠. 그다 분수동 근처에서 또 한참 가야 돼요. 방화하니까 시대인가요? 방화가 있고, 쉽게 쉽게 그게 척척이 되어 있다고. 아니, 그데 윤석열 대통령 근데 이 음. 용산은요, 종심이었다니까? 아니, 그, 그, 말도 안 돼. 그,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로 사지로 들어간 것같 청와대가, 국민들과 소통이 안 되니까. 네. 소통하러 용산에 갔는데 죽을 걸, 이거 사지로 간다. 사지로? 사지로. 아, 그래서. 네. 뭐, 아, 네, 그 얘기 했는데, 아까 말로 네. 또 스태핑. 네. 이게 오늘, 그, 스태핑 중단한다는 걸 발표했죠. 오늘. 네.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응, 뉴스래요. 오늘. 오늘 잘오셨어 오늘, 오늘 방송도 오 전에 보니까 아니, 오늘, 오늘 잘 오셨어요. 타이밍이, 가야죠. 타이밍 네. 크리에 네. 크리에 <람이> 이게 네. 무슨 뜻입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왜? 한마디로 네. 네. 네. 어, 용산시대가 이미 퇴시겠다는 얘기 하는군요. 아... 무슨 보십니까 어, 이미 그 자막이 떴어요. 호호 용산시대가 퇴시겠다. 용산은 도스팅 하러 올라가고 국민하고 소통하러 갔다. 근데 그이는났 용산시대가 퇴시겠는건이 아주 전장은 표현인데 내가 보기에는 청와대를 폐시하고 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맹금이 있잖아요. 고주 도수. 맹문분이 완전 상실돼. 아니 국내 소통을 하러 간다고 그렇게 한거아니에요제일 자기 말로. 그렇지. 맹금분이 소통이거든. 네. 그러면서 쟤네 신기 지금 막 매일 기자들 도수 대면하면서 내가 다 얘기하지 않느냐. 그걸 엄청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를그 도수 대면 자기가 누가 누가 하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 국민들 하나 왔는데 누가 그랬 그런 아이디어낸 겁니까? 당신이에요, 김근희 사위 어떤 분이 자기가 얘기했어. 얘기했어. 호호! 지난 3월 때한 네.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근데, 누가, 청와대 이전도 누가 하라 안 했는데, 청와대 이전에 돌려달라 했잖아요, 청와대 지난 4월 달에, 대통령 어. 대통령이 대통령 네. 일하는 모습을 네.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밝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나는 대통령 아니, 왜, 외국에도 이런 케이가있니까 내일 떠올고 생각해요? 미국에, 미국 거친 거친 거친 미국 대통령 미국에 오치력이 있어야 하는 게, 대통령이 어디, 저, 헬기, 헬기상 있잖아요. 네. 배아간 이런 거, 마린, 마린 왕. 네. 그게, 저, 저, 내가 잘 알아. 네. 그, 해병대 헬기거든. 네. 배아안에 마린 왕 있잖아요. 헬기는 네. 해병대가 운영해. 아. 네. 그렇게 해병대 살인부가 해병대, 관티코라고 있어요. 저기, 이제, 와신돈 밑에. 네. 그 콜프트한테 넣고, 콜프트 추구 해서, 관티코. 거기에서 해헬 그 기재가 있고 딱 대통령 한번 백악관 날로와 그래서 할때 헬기 타러 갈때 기자들이 서있잖아 그때 대화마저 물어보는 거야 그게 도스 우 대표이야 이 내가 출근하면서 할수 없어요 지게그때 그게 그때 그게 그게 그게 그게 이게 그게 그게 그게 그러면뭐그 행사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그게 기게그걸그고그 기다려 그게 그때막한 그게 그게 그게 그그때그기 그게 미 해놓고 또 이게 프로필가 돌고 있는데 그때 얘기는 하는 거 그냥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윤석진 씨가 안 와서 그 정도지 윤석진 씨가 와서 대통령이 막 충고하면서 그다음 아니면 어느 장 어느 장 어서는 어서는 이런데 때문에 안 와서 출신 아니잖아 전공이 내국이 네. 아니잖아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단한 실력 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근데 자기 차별로 실력도 없는 사람이 내국도 없는 사람이 자기 가 그거를 매일 어떻게 하냐 이게 그렇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도우티팅 지금 계속하면은. 꼭, 그, 검찰, 재인들이 출동할 때. 피의자로 출도할 때. 어, 피자로 피자 출도할, 피자 피자 피자 피자 출도할 피자. 검찰에 출동하면 막, 기자들이 어호사고 있잖아요. 아. 그것들 막 묻잖아. 난 그게 다 연상이 되는 거야. 폴리스라이 아, 어, 이게, 꼭, 그, 피의자로 그 검찰출동하는것 같이 대통령이, 그니까 아. 피의자로 피자. 연상이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 그 아. 말이 나왔어. 대통령이시든 뭐라고 했냐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을, 피자 대화 대식했다 이거야 기자들이 예, 방주 방주 씨가 승부수를 놓고 대들었잖아요. 옳은가? 이 애가 기자라는 아, 말이 나왔어요. 어. 그 자기들이 도스테핑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는 거야. 나는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이 완전. 아 하나씩 그러지, 그도스테 완전 자성자막이다. 근데 어? 어. 다 이거 대통령이. 치수도한다그데 도스테핑 이걸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했는데 그것도 천하 이제 맹군이야. 근데 이걸 없앤다, 네. 중단 없앤다, 자기 논리에 자기가 지는 거야. 고민을 소중히 여기다를 기만이 되잖아요. 없앨 수도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이번에 ABC 라그런어있잖아요 기자가 틀어들었잖아. 어, 뒤통수에다가뭐 그냥 뭐가 아기새끼예요, 뭐가 그게 말일 줄아 쓰레기 고 말이야. 완전히 다한 거지. 완전 히 이거는 완전 히경에야 대통령이 대통령의 리더가 제일 그저 뭐, 그, 아니, 마키아베레 군주라는 마키아베레. 뭐, 뭐, 예. 아니, 마키아벨리 군주를, 뭐. 마키벨도안 된다, 그랬잖아. 지도자가 격려를 받으면, 끝난 거야, 끝난 거 그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은 리더십으로 끝났네요. 끝 그럼 어쩌면, 리십 상실이야, 상실. 상식. 심만나했네요 네. 망신, 네. 완전히 이런데, 드립과 는 기자한테. 오케이, 고그 아, 그래. 이게 이제, 야, 도스팀 굉장히 위험한 걸추천하데꼭 그, 그, 피자처럼 지금 기자들이 너무 또가을수 이번에 MBC 전용기 전정이안해주는이유로 기자들이 막 전부 다 감정을 끼고 대하는 거야 MBC가 이번에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서서다고다가그 네. <타고> <타고> 음. 비행기 전용기 그걸 놓쳐가지고 음. 대통령 최사후 끝나고 도착하니까 야마돌거 아닙니까? 시키 가 시키 그 동남아시아 가서 대통령 따라 댕기다가 놓치고 해가지고 완전히 완전히 악이 그, 그 기자들 소위 막말로. 기자들 권조 있잖아, 기자 권 근성이 있거든. 맞아. 기자 권조 그거, 권조. 대통령, 그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 박대기 대통령도. 박대기 갈다니까 언론 기자 권조, 이거 못뭐 끊거든요? 그래. 기자 지금은 영원해요. 걸리은 유한하거든요? 어? 이거 큰일 난대 그러면. 근데 MBC 막 국한되는 게 아니고, 동교한 흠로자가 많거든. 같이, 그럼 같이 한도않을까 예, 완전히. 하이에나. 막 물어 뜯는 하이에나 거 하이에나 때에, 네. 윤석열 대통령본인 몸이 던져진 거 그렇게 나는 유용하게 보니다자 그러면 이거 지금 정권이 좀심각던데 네. 물론 이제 국민들은 세호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네. 아이고 나는 안성다 나는 끝까지 윤석열 지지다 해가지고 토의를 할 때는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대통령 막열렇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자중수가 자꾸 간다면은 이것이 3개월 계속 이렇게 참수를 이용하고 이렇게 펌프질하면 민신들이유 가족까지 그게 무대 수거 하면은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요. 이 경찰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하나 하나씩 천하도 이전 문제가 지금 드러날 텐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수습할 방향이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참미의 결정을 지어오는데. 참지 않아요.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네. 행세가 네. 행세가 기호지세야기호지세어 네. 귀오지세. 다른 는 호랑이 등에 탔어. 이래로뭐장깐 죽고 어? 호랑이 <웃음> 호랑이 밥 <밥도> 되는 <웃음> 거죠. 호랑이 밥 먹고 트로바르도 떨어지가 뭐 어디 바치가 죽든지 네. 호랑이한테 물이 죽던지 네. 계속 타고 가다니 자기가 힘들어서 안 돼. 너 상황이야, 강남. 강남 부정 사람이 한명이 한명이 네. 그런 게상에케있었구만요 그런 상황에 이게, 그대보다 더 진태장난이고, 굉장히 진태, 진태. 윤석열, 어, 지금 이두 분이, 고민이 깊을 거로 보이는데, 아예. 이럴 때일수록요, 이럴 때일수록 비겁하게 하면 안 돼. 다 국민들이 보이잖아,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비겁하게 자기가 책임 안 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 5월 20일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선물받은 게 있잖아요. 더벅스타시어. stops here. 그, 트루만 내가, 책임진다. 트루만, 대통령이, 그, 저, 저, 헬 트루만 있잖아요, 헬 트루만. 네. 대통령 그 책상에 있는 걸, 네. 그대로 줬다고, 뭐, 뭐야 그 똑같은 모양으로. 그책유 대통령 지금 책상에 올려져 있어. 내가 책임진다, 그래. 그렇죠 내가 책임진다. 모든 책임진다. 지 모든 거는 여기서 멈춘다. 내가 책임진다. 네. 괜경찰나아무랄게 아니라, 이게. 자, 그게 리더십 핵심입니다. 확실하게 자기가 책임지고, 내가 책임진다 국민들 앞에 성명, 사과 성명 정식으로 발표하고, 네. 그 다음에 <웃음> 이상민 중후부처 장관, 안전 책임장관, 네. 바로 구속시키고 가서 수사하라. 그리고 네. 자제 이거는 내가, 자기 표현대로 할말 없다. 내가 이거 확실히 구속 수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인사가 함량 미달이 끝난 것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걸 끝났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얘기인데, 네. 경찰한테 책임 넘기지 마라, 이거야. 원래 강장 밑에 약조를 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지휘관이 강하면, 어, 밑에 부하들도 강하게 되어있어요. 지휘관이 뭉쳐, 지휘관은 뭉쳐하다니까? 그시어한 마음이어서, 그러니까 누가 그걸로 다 돼? 이건 내 책임이야? 시원해, 경찰이 이런 책임이야. 그 이야기 나 이제 시어놓은 마음이어서. 그거 진짜예 리드십에 리드십에 그게 ABC야, 보는 거는 부하들한테 책임 점검 안 하는 아니, 그치. 그치. 안 없어요. 거 이거는요 리드십 ABC. 아니 근데 검찰총장한테 리드십 그런 거안 묻습니까? 검사들은 뭐세요? 없어요. 조사만입니까? 아. 와인나저 변호사 검찰 부장 검사가 제일 떠나 예를 들어 보세요. <웃음> 그때 <웃음> 같이 들었잖아. <웃음> 그러니까 전혀 검사는 교육이었대, 보 벗어. 법 그냥 영어 손이 높아. 아니 그 법관, 법대 교육이 그런데, 법대 교육 검사 안 없어요? 군함부터니까 조심. 개혁별로 다교육을 하잖아 아니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 인사를 보면 제일 우대하는 것이 서울법대거든요 서울법대다가중학고 선후배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해가지고 이게 육두품처럼 이게 저 성골진골이 성골진골 해서 말하자면 그 그런 사람도 아니면 서울대 아니면 출세를 못해요 지금 서울법대라행시사시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 그런 그룹에 들어가야 이 사람한테 한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맥이 벌써 그렇게 포착된 그런 안목이 적다는 것도 지금 다 나와있고 그러니까 부족 증권 검찰 증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하다는 얘기지. 그건 뭐다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표현을 제가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그러니까 어. 공과 사 구분이 애매해. 아니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안게 청와대 이전을 청와대를 안가 가지고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이 네. 사람들 죄식이 없잖아요. 네. 몇 백은 몇 천은 들어가도 그러니까 그 공직자와 핵심인 제료 네.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아니 네. 검찰 총재까지 해렇게 그렇게 이 없는 거 같아. 요 호호.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한번한번 얘기했지만은 위년적 정체성 자체가 네. 네? 특히 보수 보수층에서는요 네.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어, 대선 때저 지지자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떨어져 나온 거야. 그래서 지지율 29%였는데. 아요 박정희 가서 또갔잖아지난번 아, 그래그로다 표. 마음이 없는 걸힘용을 하는 거 본심은, 아, 본심은 김대중 아, 노무에야. 아, 세탁을 해야지, 아, 뭐. 아, 해야지. 아, 그러가면사3사 아, 어? 정부 수립 반대, 무장 폭동, 공산 폭동, 이거! 국가폭 국민에게 누가 무슨 노후 만들어 기 한다는 거야? 아 그거가 연결된. 아나가나는 강조 시민들 아닌가? 아니, 아니 대한민국은 다 강조 시민들이다. 아니 그 연결된 건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박진 책 하나 들고 댄지를 못 봤어요. 내가 내반 인대 얘기. 사 대통령 집무실에 책이 있 있어? 아니에요. 그 책도 없고 이상한 그림 하나 걸려 있어요. 무슨 그림입상아장애인 되는 그런. 초상화가 하나 걸려있는데, 네. 무슨 뜻인지 난 모르겠어. 네. 그런데, 내가 그거를 SNS에 약간 주장을 했어요. 아니, 모든 그 국가 원수에, 외국에 보면은, 대통령 지무실이나 네. 정상회담하는데 배경에, 그날의 금국의 아버지, 그 미국 같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 금국 대통령 초상화가 걸려있다. 심지어 대만까지 쏜문 초상화가 걸려있더라. 근데, 대한민국 어떻게, 이승만 건국 대통령 초화가 없다. 근데, 그, 저, 국민의힘 있잖아요. 대신에, 국힘당, 네. 아래. 예. 거기에 조그만한 사진이 이승만 박지 사진부터 있어요. 걸려있어요. 예. 근데, 대통령실은 없어요. 내가 바쁜 조장했거든 그리고 내 아는 집안에 비서한한테도 이거 제발 대통령 좀 그리해달라. 또 국힘당, 국힘당한테도 좀 그리해달라. 아니, 이거는, 내가 다른 의미 아니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막, 그렇게, 이제, 인연율 정체성을 의심을 받고, 그런 긴근이 구슬에다가, 끼리끼리 인사에다가, 그냥 희망이 없어. <웃음> 이런 정도는요, 지하인지는 뭔지 모르겠어. 흘러. 아니, 좀, 정권마다 슬로건 있잖아. 네. 국민의 정부, 뭐, 참여정부, 노무현들 참여정부, 하여튼, 뭐가, 상징이 딱 한마디, 거기 있어. 아, 그 방향으로 봐라. 근데, 김연찬 대통령 때 뭐죠? 문민정부잖아. 이들은 아, 군사정권이었으니까. 문민정부. 시비트롤이 정부에요. 성격이 없어요. 아니, 난, 지하 김연. 아니, 그, 그, 뭐냐. 그거이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엇에서 희망을 가야 되는지. 희망은 그거 해만 그거야. 이재명 안 된다. 다단계 공산 안 해를 지다. 고고요. 아, 이재명 안 된다. 나만 지구시어 아주 이지몽이요. 그러니까 그 한, <목소리> 그러니 저, 어, 담대한 북한에 대한 담대한 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선배들이 덜이지 않냐? 담장 상이 국민들한테 담배 부상 안 되는 나라야. 그거 그 그렇죠. 오데시아스, 오데시아스한 오데시오스, 비전을 국민들한테 내려가지고 국민들이 아, 요놈이 좀참저 믿어내는 우리 희망 이 생기고 구나 생각 나니까 이렇게 만들어야되는데 그게 오데시아스한 슬로건이었다니까요. 이 정부가 제일 문제라, 문제. 그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지적인 거. 그 그건 완전 방식이야. 방식이야, 예, 지난번에 이건이 그, 갤본에 주시사 했을 때, 그 학자하고 인터뷰하는데, 그 백을 봤는데, 그서적에김 경작서적, 파해지라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서적이, 서적이 책이 가득하더라고, 책장에.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집에서도 그렇고, 빵 먹고 이렇게 노랗거리고 노는 거 극장에서 쇼하고, 같이 술 마시고 노는 건노다거리인데그 빼기를 보면, 책이 없어요, 책 없어. 그리고 내가, 저, 어, 아프로비스타 그, 그게,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노는 게 있어요. 연예인? 요리 좋아하니까, 요리 아니에김긴리 어, 여사하고 그 있잖아요. 그래, 집, 집 조금 와. 응. 책고지가 보이는데, 책고 책이 없고, 책고지에집 대신에 뭐 장식 품이런 많이 올려놨는데, 긴 여사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돼있고 어. 그러니까, 긴리 여사의 그, 전 좋아하고, 그 시장하고 이렇게 극장 쇼하고 이렇게 연출하고 이런 거 배우식의 어떤 정치. 내가 막... 보기에는 아, 윤석열 맞아. 대통령이 맞아. 그렇게 맞아. 책을 많이 보는 사람 같지가 않아. <웃음> 그 사람이 쓰는 의휘, 은어의 의의, 네. 의의, 의의, 네. 의의 수준을 있는거 보면요. 책을 많이 보는 사람. 역사가 깜짝 놀되니까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아니죠. 뭡니까.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에요. 네. 어. 심지어는 집근당 국회의원들까지, 심지어 고용주의 할 수까지도 그 얘기하더군요. 아, 어,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된다. 윤석열 정부를 수호해야 된다 하면서, 예를 들은 게 뭐냐면, 윤선열 그런 얘기하셨더군요. 부정선거라든가, 아, 탄핵. 박근혜 아,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부정선거라든가. 뭐, 뭐, 올팔, 뭐, 올팔, 뭐, 여전히. 어, 이런 사소한, 사소한 것은, 자, 잠시 있고 응.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사소한 겁니까? 부정선 문제 시크일 나간 아닐까? 근데 이게 불국, 나는 불국 탄핵으로 보거든. 왜냐면 이게 체제 전복을 위한 대한민국 탄핵으로 내가 봐요. 그리고 방국가 응. 세력이 공작에 기회주의 보수 세력이 동조한 내란이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선글에 추천서를 쓴다라고 그래가지고, 네. 얼마 전에, 어, 대한민국은 왜 불법 탄핵을 저질렀나? 해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 책 나왔습니다. 그게 사무총관이 있는데, 추천서를 썼더라그랬어그 제가 기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책. 이런 노제를 내가 썼어요. 그책 소개 좀 하려고. 예. 네. 썼는데, 네, 뭐, 이게 꽤 두꺼워요. 6 2 4페이지라 되는데, 11월 5일에 한가람서문이라는 데서 발행을 했는데, 엮지는 여러 가지 그걸 부정성, 탄핵에 관련된 걸, 그, 불법성을 예. 이렇게 엮었어. 예. 그걸 헌법수호단에서 엮었는데, 제가 책을 못 가져왔네.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소개 다 예. 못해. 내가 예. 요지는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저, 마이클 버린이라는 전 주한 외신기자 클럽 회장이 있었잖아요. 예. 마이클 버린. 개인적인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니까 네. 나는 박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론이야. 외신기자 클럽 회장도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뭘 잘못한 것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고 재산까지 다 뺏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거기 밑에 이제 한동훈이 가 부담으로 있었어요. 맞 한동훈. 그럼 지금 네. 검찰총장. 그럼 그3인방이 트레오가 네. 언제나 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국가에? 어떻게 해야 되지? 뭘받으 국가에 시해를 씻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걸 윤석열 네. 대통령이요 지금 굉장히 하, 이거 어느 가격질이어러다가 내가 못갈것 같아. 왜냐하면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에 세월호 터지고 그 다음에 2016년에 해가지고 탄핵되는 게한 2년 걸렸거든요 2년 네, 좀 네. 걸렸는데 여기는 지금 집권한 지가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6개월 됐는데 이런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이탈럼 이, 참사 우리는 우리나라 정서를 보면 대형사고나는 정권의 위험이 집니다 딱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볼때 데이터를 볼때이 정권이 앞으로 1년 내에 이탈참사로 이용하면 은 1년 내에 굉장히 위기가 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만찮거든요. 예.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세월 사건 났잖아요. 예. 네. 아홉, 연관도 없는데 그거 만들었잖아요. 억지로, 뭐, 세월로 이런 걸 시키는 거.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아, 그가지고 아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아니, 엮었죠. 엮었어요. 아니, 말은 거지. 뭐라 붙이. 이건 어떤 연관이 좀 있어. 저희 어 먹혔어. 예. 네. 박근혜 대통령 그지지율 있잖아요. 그 5%. 세월을 참전해서 11%가 빠졌어. 그 사건으로. 아무것도 아. 없는데. 세월호 전하고 세월호 후에 지지율 차이가 11%예요. 네. 갤럽이든 한국 갤럽이든 리얼미터든 11% 근데 11%가 빠진 지지율이 네. 예? 네. 11%가 빠진 지지율이 50%라는 거예요. <웃음> 어 <웃음> 그래서 뭐지? 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를참 제일 많이 받은 것보다 지지율이 높다니까? 막그래는데 세월호 참사를 그렇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매도로 하고 책임을 막 몰아붙이는데도 11%가 빠지는데도, 그게 오케이. 윤석열 대통령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보다 높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29%잖아. 재난 어, 어, 어. 금요일. 네. 한국 개렁 더떨어진다 말이야. 더 떨어질 때가 없어요 바닥에. <웃음> 그게 지금 저, 이태원 참사로 인해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변화가 별로 없어요. 오차포 미네에 왔다 갔다. 갔다 네. 그럼 그래. 더 이상 빠질 때가 없는데. 그냥 바닥에서 계속 있는 게아니에 그, 샤워처럼 10년 빼 빠질 뿐하 어떻게 되죠? 29 빼기 10이라면, 아, 18% 되면 10%로 되는, 내각제라고 문을 좀안 되죠? 어 내각제 같은 건. 벌써 무슨 예, 얘기예요? 예, 예, 예. 대통령 중심적이기 때문에 억지로 지금 식물, 전문 신문, 식물 대통령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예, 예. 마지막으로 좀 우리 이 수습에 대해서 교훈을 좀 내주십시오. 이거 앞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야 된다를 정리를 좀 한번 좀. 그런데 수습은요. 저,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매번 얘기를 한 거지, 이제, 청와대 이전부터 이게 첫 단절을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 청와대 이전 저게, 분명히 제왕이 될 것이다. 제왕으로 돌아 우리가 몇번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그게 지금 제왕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석을 어떻게 해 돼?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청와대 복귀하라, 이게. 윤석열 대통령 그, 그, 똑같이 내가, 딱! 사과, <목소리> 이태원 참사, 어, 이거, 사, 사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사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과, 반드시 해야 되고, 이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대통령이 뭘할 것인가를 밝히다, 이거그첫째가 청와대 이전은 내가 실책이었다 근데 그 또, 과문 이전, 강문으로 청와대 이전하면 재앙이라고 그랬었는데, 용산은, 용산도 마찬가지다. 더하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청와대로 대통령을 공격다야다 자존심을 완전히 밟아야되는데. 그럼 완전히 죽여야지. 안그러면 충물 지겠네. 자기가 죽는데. 아.. 살란거. 지금 청와대의 영이 계속 있었죠? 네. 죽어요. 살금 또터수 있네요. 네. 완전 사고가 네. 있죠? 하하.. 나는 하하. 아, 있어. 앞으로 더더 험악하게 더 구동으로 들어간다 보시네요. 그리고 지금 도스 대통령 는 저거요. 그는 엄청 앞겠인데기사들 그냥 안고. <웃음> 그런, 그런 거 뜯었단 말이 그런 거 뜯지.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도 올라가고 전쟁을 치셨어요. 아, 하에나, 하에나, 딱, 그 상상해. 하에나처럼. 무시무시하네. 그냥, 만약, 그냥, 어. 살증 하나 안는거탁 뜯듯이 지금 공개할 거라고. 두고 보세요. 이거 어떻게 누가 그렇다고? 자업자들이라고? 누가, 누가 그렇더라고? 자업자들이라고? 자업자도 자가당차. 자가당차. 자승자고, 자가. 하승자고, 자승자고. 한자승어가 그렇네. 하승자 어, 옥혔다 이게, 내가 옥혔다 이거, 단단히 옥힌 거야. 이게 지금 정아래 이전하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말씀. 김건희 여사를 완전히 그냥 실 풀을 수 없도록 옥혀근데 완전히 반성 못 하고 있죠, 법원은. 얼굴 표정 법원 완전히 반성 못. 아니야, 저 그토록 그런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표정 내가 딱 보니까 아침에도 거의 이재명. 거의 좋 상이야. 이재명이 다 하고 가는 거. 이재명이 이제 얼굴 안 좋죠. 아얼굴많 이재명 백신상인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그, 사 윤석열 <웃음> 김건희 부부가 대통령이 좀우시게 만든 것 같아요. <웃음>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느끼는 거지. 아,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그랬잖아. 아, 그 <웃음> <웃음> <웃음> 내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하고 데겠지 아, 참. 준비됐준비신동부 <웃음> <때> <웃음> 제사가. <제한지. 웃음> 근데 다른 게다 달라졌는데, 이 자체는 죽어 있더라고. 옛날엔 막, 오, 오, 이렇게 했는데, 도시락 놓을 때놓올때 끈득끈득했거든. 그걸 약간 그건... 네 자, 그걸 계속 게 마이너스기 그 누가 코칭을 했어. 근데 요즘 이거 당 양면하게 걷는다 걷는데 아직 근데 멀었어 아직 멀었어. 그게 네. 어이 네. 어, 보니까 운동을 안하더구요 나는 좋아하려고 네. 네. 술도 응. 나는 밥도 좋아해, 풀도 많 하더라도 나는 딱그 사람 채하고 걷는 거딱 보면 운동 딱 보이구나. 운동 안 하고 요안하 운동 제를 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균근의 모습 저희 채용하는 어, 음, 문제는 뭐, 강등이 내가 다 때려서지 배튀어 나왔지 많이치 묵지 뭐 포골지 뭐 뭐는 밤에 허리 운동도 힘들어요. 어,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인물이었나? 밤에 의무 가고자 또 힘들다니까. 그러면 인물이좋나 그, 네. 힘이 세나 얘가 나왔어요. 그러면 김국일에서 볼만이 나올 수밖에 없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보석이다 막 해가지고 나저희게나왔하고 이런 사람을 자기 가 하는 사람 체용이 저렇게 아, 될 수가 없어요. 저저 허리가 2 4 인치예요. 그, 적절하허리운동을 그래. 해야 되는데, 그 못하는 남자다 그래, 이게, 그, 걸런 그릴 때, 네. 뒤통뒤통 하는 게딱 약간, 이거는, 하치 운동 많은 사람은, 몸에 그 자국 변화가 별로 없어. 딱, 반짝이 그런다고. 그러다 이렇게 하고 참. 말이야. 어?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잘못한 국민들이 건방지게 보이고, 어? 불성실하게 보이고, 아주 나쁜 미지가 드시워지는 거예요. 또, 옷도 크잖아. 바지도 막, 그러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맵시도 없고, 매력도 없고. 그래. 대통령답게 안, 안 보이는 거야, 대통령. 또 청와대 안 낫겠다. 모든 것이. 네. 안 보이는 거그 네. 거리도 네. 없고. 근데 그래. 근데 용산 대통령실까지 옮기 네. 나니까. 네. 대통령이 서그 그렇죠. 자체에 일단, 그 거리가 생긴거 네. 그렇죠. 하여튼 뭐 하여튼 폼이 나잖아, 폼이. 그럼 그치이 그치요. 그치 청완대 청 폼이 나잖아. 기는 국방부야. 국방부, 국방부 장관에서 근무그면되데 근데 꼭군대 갔잖아. 더하죠, 그러니까. 거기 대통령이 네. 도스태피가 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올 것보이 가다 갔다. 천이의국방는 거야. 아니, 이 모양이 안나 모양이. 공이면국 모양이 날도 이것도 도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 로 예. 모양이 안 이두부를이 문재인 정부 때는 5년동안 참이 문재인 부부를 걱정을 했는데 음. 이거 완전 재판된 거였어요? 혈압이 하는 거도 혈압이 하는 거면 안 떨어져요 문재인은 워낙 인간이 사기꾼 같아가지고 그런 일을 그런 거짓말은 그런 많고 그런 그런 거짓말. 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지만이 악마는 청와대 근무를 했어 민정수석도 하고 비서실장도 한, 네. 한 5년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출신화 대통령에 올리는 아, 이게 민정 석에서미 있게 하는 것을 한데 그런 정도로 마약 같은 것도 아 국민들한테 속인 기술이 있네요. 그래서 기술. 그래도 국민을 키만 한 거지만은 속임서라도 어. 자기 그 위상 근위를 음, 어느 정도 유지했다. 그게, 그게 정치. 그데인 그런 도잖 정치 뭐, 경력이잖아 정치. 뭐, 공하다들어가뭐 아, 음. 계속 그냥. 막, 지준이 빠지니까, 막, 긴장해가지고, 아, 하니까, 아, 그런 거지, 좀, 고치십쇼, 그, 막, 했겠지. 그러니까, 아, 그런 거지, 애를 그더라고 한, 그것도 모면 하여튼 못빠지겠어 큰일 말이야. 정치 초자가, 겸손하게, 처음부터, 하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복자분들이, 또, 뭐, 나를, 또, 무슨, 아. 장마처럼 치고 하지 마십시오 아, 아, 아, 아, 아, 철저한 보습하고, 예. 어, 저, 빨갱이, 살아있는 빨갱이 여섯 명을, 저, 간첩선하고 같이 객침시켜가지고 남의 바다에 수장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조, 원조 보수, 자유 보수 우파한다. <웃음> 자, 그래서 오늘, 우선 서 1시간 40분. 100분, 네. 100분 네. 했습니다. 분 <웃음> 했습니다. 어, <오늘 웃음> 이번, 저, 청와대 이전 문제로서는 100분 싱그럽입도니다 어, 오, 많이, 많이 길게 네.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질문도 있고 하겠지만, 시간 는계상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뭘할 얘기는 다 해서.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주 너무 재밌었어요.